안녕하세요. 이묘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안 되는 이유,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끄집어내서 잘칠수 있는, 더잘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초보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야, 이제 진짜 별게 다 나왔다. 이제 이유왕 최고다. 자랑해 주시고요.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.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내가 동반자들에게 욕먹는 이유 뭐 욕먹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뭐 우리 티타임에 티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딱 시간 맞춰서 온다든지 아니면 뭐좀 어? 우리가 하는데 좀 혼자 신경질 나는 거다 표시 낸다든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연습스윙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그 매너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, 이건 어떠한 코너에서건 갖까지 제목을 대면서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해요. 이제 이 타겟 쪽이 있으면 보통 연습스윙들을 하죠. 이렇게 쭉 해서 연습스윙들을 열심히 합니다. 그런데 유독 아나무인격으로 연습스윙을 하는 분이 있어요. 딱 그, 분명히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뒤에 동반자들이 있고 이쪽에 카트 있고 아니면 이쪽에 카트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보고 막쫙 해가지고 연스윙하고 당장 앞쪽으로 뭐 아침에 이슬 요즘에는 뭐 장마철이니까 물도 많잖아요 물기도 많은데 여기 물 묻혀가지고 탁 뿌리고 아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좀 불편해 요 아무튼 왜아왜 아, 왜 그렇게 내 쪽으로 연스윙을 하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은. 어 이야기를 해줘도 어, 듣지 않는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단계까지 올 거면 어,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연습생은 다른 쪽으로 해라, 다른 쪽으로 해라. 그런데 왜 사람 있는 쪽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게 본인이 편한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거래요.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분들이 계속 있다면 어, 좀 외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냥 같이 치지 말고. 아니,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.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,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연습생에서 저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런데,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하고 신경 쓰면서 좀 조심스럽게 하면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는데, 그렇지 않으면 놀아주지 마세요. 그리고 그 연습생 할때 또, 아이언 연습할 때도 그래요. 막 있는데 그파스리 같은 데서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팅그라운드에서 혼자 그냥 요란 떨면서 빡 찍어 가지고 앞에 그냥 모래 탁!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. 제발 이건 어찌보면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계몽운동인데 어,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연습생 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항상 연습스윙을 할 때는 남을 배려하는 운동이잖아요. 골프는 남을 배려하는 운동입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 라운드를 할 때는 그 안에서의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경기 방식이 물론 있어요. 그런데 아, 여러분들이 연습스윙을 할 때는 요좀 주변을 좀 두리번거리세요. 그래서 아 이쪽에 사람이 없구나. 근데 그분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 있는 쪽을 찾는 것 같아. 막 느낌이. 그래서 그쪽으로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겁나잖아요. 지금 저 카메라 건들까봐 막, 막 떨면서 그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. 완전 이런 느낌이에요. 딱 멀쩡히 저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. 얼마나 기분 나빠요.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. 기분 엄청 나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연습생을 할 때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최소한 한 3m 정도는 이격된 데에서 연습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3 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본인이 연습하고 싶으면 저희 구석에 가세요. 구석에 가서 저 스윙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행여나 실수로 모래를 파서 상대에게 튀었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좀 이렇게 샷을 하기 전에 좀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매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를늘 두리번거리고 좀 살피면서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, 그렇게 하고 나서 또뭐잘 치기나 하면 시커 연습하고 헛 스윙이나 하고 탑볼 치고 스크나 내고 막 이런 식의 어, 스윙도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, 골프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들과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다섯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기억과 추억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. 아셨죠? 그래서 괜히 눈밖에 나서 알게 모르게 나한테 왜 전화가 안 오지? 왜 얘들이 나랑 골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부르지 하면 본인의 어, 행동, 그리고 본인의 습관, 본인의 연습, 그걸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좀 제발 연습할 때는 내 주변의 반경을 확인을 하고 사람이 없는 쪽, 백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백스윙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닿지 않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셨죠? 진짜 명심하십시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.